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2월 29일 연례적으로 행하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을 묻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이어서 1위를 한 미국인이 누굴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각종 메인스트림 언론에 부각된 트럼프 대통령의 갖가지 기행, 언론의 일방적인 부정적 의미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2년째 1위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제대로 아는 많은 사람들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야 하겠지만 우리들 주변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만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1위는 18%를 차지한 트럼프 2위는 15%인 오바마, 3위는 6%에 불과한 조 바이든입니다. 1위인 트럼프 대통령과 무려 3배의 격차를 보여주는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가요? 대통령이라는 게 인기와는 무관하게 표를 받는 것입니까? 선거 X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그 악랄함의 정도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매체들이 선거 액세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소문은 확산일로에 있어서 이미 미디어 수준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로이터와 IPSO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인 39%가 이번 선거는 X가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공화당원들은 67%가 그렇게 믿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17%는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당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37%가 이번 선거를 X가 있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여론으로 이번 선거를 뒤집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 상하 의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원에서도 조지 홀리 의원이 최초로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이번 선거의 이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 날짜로 토요일 날 테드 크루즈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으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이번 선거 액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의원들을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들의 선거 액세에 대한 우려를 함께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던 것입니다. 이두 번째 소식부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월 6일 상하양원회의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마이크 펜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져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50대 50에서 희망을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이 1%만 늘어도 높은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90% 이상의 가능성을 두고 싶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들에 바이든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것인데 헛물 켜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바이든이 되면 많은 구독자들이 떠날 테니까 두고보라고 쓴댓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되고 누군가가 또는 다수의 구독자가 김치환의 시사이다를 떠난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다만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는 것만은 멈추지 않을 결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속보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돌아온 미치 메코넬이라고 표를 만들어 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드 크루즈 등 12명의 상은 의원이 경합지역의 선거인단을 불인정하는 데 합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환영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성급하게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이 전의 분위기와 이후의 분위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뉴스를 계속 보고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미치미쿠�은 12월 20일경에 조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거 X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진영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번 선거 X에 대해서 나서지 마라 라고 본격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배신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당시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죽고 싶으냐? 당신의 이런 행동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트위터를 알렸습니다 아무리 맥커넬이라고 해도 이렇게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은 상당한 부담을 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상하원 전체에서 코로나 민생부양법 국민들에게 600달러씩을 나눠준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포함시켜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비토를 했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미치 맥커넬 집에 이런 것이 옵니다 미츠 맥코넬 집입니다. 집의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습니다. where my money라고 쓴 거죠. 내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쓴 겁니다. 미츠 맥코넬 입장에서도 평생에 한번 이런 일을 겪을 만한 동안 자신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놀람>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국민들의 압박과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미치 메코넬이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트럼프처럼 인기 있는 대통령이 만약에 보복을 하기로 따지면 차기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미치 메코넬은 600달러를 2000달러로 올리는 데동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줍니다 통신품위법 230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불공정한 조항들을 폐지하기로 한이 부분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세 가지를 묶어서 법안을 수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미치메코넬이 나서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1월 6일 날 맥코넬이 끝까지 트럼프를 방해하는 입장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을 희망이 생겼다는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테드 크루즈 등 12명의 상은 의원이 최근에 선거 스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시 홀리가 최초로 상은 의원으로서 경합지역의 선거인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정하겠다고 라 나섰는데 테드 크루즈라고 하는 공화당의 중진 상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11명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나선것입습니다11 more GOP senators to object to electoral college votes.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선거인단의 표에 반대하기로 나서다 1월 6일 상하 합동회의 기간 동안에 선거인단의 투표에 대해서 반대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America is a republic whose leaders are chosen in democratic elections. 미국이란 나라는 그 지도자가 민주주의적 선거로 선출이 되는 그런 공화국이다. t h o s e elections이란 선거들은 mus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 and 그리고 with the federal and the state law. 연방법과 주법에 합치해야 된다. When the voters fairly decided on election.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결정할 때. Pursuant to the rule of law. 법치주의에 따라서 선거를 결정할 때. The losing candidate. 자, 패배한 이 후보자는 should acknowledge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respect the legitimacy of the election. 그 선거의 정당성을 존중해야 된다. 2020년도의 선거는 그렇지만 전례 없는 선거 X, 법의 위반, 그리고 선거법의 느슨한 집행, 다른 투표의 잘못된 점들의 주장이 드러났습니다. The allegations of fraud and the irregularities in the, 19, in the 2020 election 2020년도의 선거에서의 X와 이런 잘못된 점들에 관한 주장들 그런 주장들은 exceed any in our lifetime 우리가 평생토록 볼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합니다 단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정도의 것입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자면 테드 크루즈를 포함한 총 12명의 상업 의원들이 경합지역의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비상선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관점입니다. 어, 분쟁지역 7개 주에 대한 10일간의 긴급감사 10일 동안 분쟁지역에 대한 긴급감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펜스가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지 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긴급히 비서실장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대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들의 성급하게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 펜스 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이크 펜스는 딥스테이트의 멤버 중한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시원스럽게 트러블 돕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선거 액세에 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드디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과 며칠 후에 이런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애포크 타임즈에서 메인 기사로 지금 이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펜스 welcomes efforts by lawmakers to object to electoral college votes on January 6.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선거인단에 대한 반대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웰컴스 환영한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도 상하 합동회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1월 6일로 가봅니다. 1월 6일이 됐습니다. 자, 1월 6일날 상원의원 12명, 하원의원 39명. 지금 40명이 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원 39명은 사실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상원의 12명이면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12명이면 이 분위기를 주도해 버립니다 분위기를 주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단한 명도 낙오가 안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 분위기상 이번에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국민들에게 아웃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인단을 거부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면 상원, 하원으로 나눠서 토론을 들어갑니다. 토론이 법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원에서 표결을 해서 하원에서 표결을 해서 기존의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라 하는 그 부분, 7개의 스윙 스테이스에 관한 선거인단의 표를 받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상 상하원이 다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또한 가지가 더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날 자신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See you in Washington DC on January 6th Don't miss it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서 만납시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참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50만 시민의 함성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시간은 트럼프의 시간입니다. 이 상원이 하원이 토론하고 있는 그 토론장에 150만 시민들이 모여서 선거 X를 부르고 있습니다. Stop the s t e a l stop the s t e a l 외침이 들릴 겁니다. 여기까지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선거 액세에 관한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 수많은 증언을 할 사람들이 국회에 나타나서 이거를 실제로 시연하고 보여주고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아무리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원토론과 하원토론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표결해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표를 던질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 하는 것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국민의 여망입니다 게다가 이날 1월 6일 날 생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CNN, FOXNEWS, ABCNEWS, MBCNEWS, 모든 뉴스 매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거 X에 관한 증거들을 모든 국민들이 볼 것입니다. 선거 X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금 39%라고 하지만 그 39%가 100%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굳이 군사를 동원해서 개혁령을 선포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모든 상황들을 몰고 몰고 몰고 몰아가서 여기서 뻥 터뜨리겠다는 계획이 성립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표결을 해서 선거 X 때문에 7개의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무효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상원은 부통령을 하원은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원에서 30개 이상의 주가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0개 이상의 주가 공화당 주지사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의 재선을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단한 번도 1월 20일 날 짐을 쌀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나는 이기 행정부가 시작될 거다. 폼페어도 이기 행정부에서 자신도 열심히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석상에서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멜라니아가 이혼을 할 거다. 심지어 한국의 뉴스에서도 멜라니아가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테드 크루즈 등 12명의 상원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분쟁지역 7개 주에 대한 10일간의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단을 하고 감사에 들어가서 10일 동안에 선거 액세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할을 해서 관여를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한다는 걸 펜스가 재량권상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1월 6일 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1월 6일날 아예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분쟁지역 7개 주에 대한 10일간의 긴급감사를 거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펜스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번 선거의 승자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미국 정치, 경제, 학계, 재계, 예술계 등 미국 사회 곳곳에 수년 동안 침투해서 암약하면서 미국을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트럼프가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너무나 많이 늦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근간을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무엇인들 못 빼앗을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차제의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하고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외세 특히 중공의 세력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지금 국가위기 상황을 막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의 세력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선거를 훔친다는 것은 장차 약점을 잡힌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당연히 국가의 이익이 외세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선거 x 스를 밝히고 트럼프가 표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회생이냐 아니면 사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발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모든 과정과정마다 정당들 간의 합의로 만들어낸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표를 훔친다. 이것만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려는 정당이 있고 그러한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게 될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법치를 깨려는 행위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쓰러뜨리려 하는 의도의 다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이번 선거는 만약 엎어지면 미국에서 다시는 중국의 지배를 벗어날 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중국은 특허 등의 무단 도용과 사방 기술의 절도를 통해서 사방 세계와의 기술 격차를 급격히 좁혀왔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무역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연구 성과를 획득한 기술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치권 경제권에 깊은 침투를 해오고 있다고 우려하는 석각들의 글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중국 공산당, 그들의 영향 내지 압력 또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매수된 정치인들을 통한 간접적 지배를 눈뜨고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선거 X를 용인하게 되면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도 이 정권의 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권의 통치하에서 민중은 영원히 개돼지로 사육당하는 일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으면 선거 액션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이번 일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결국은 악을 물리치고 트럼프를 정당한 당선자로 다시 뽑아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